어? 와 기름이 실제로 묻어 나올 것 같아요 와 역시나 얼굴은 못생겼어 크아 아하 어서 이걸 사면 되잖아 오. 네, 상추들 안녕하시오요 오늘은 어떤 걸 보여드릴 것인가? 트랜스포머를 준비를 해봤고요. 영화 범블비에 나왔던 디셉티콘 블리츠윙 되겠습니다. 30 블리츠윙 프리미엄 스케일. 이30 회사 아마도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사이버포뮬러의 아스라다도 만들고 로버트 약간 기계 또잘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물론 뭐내 네, 왕자의 게임이라든지 내 네, 그런 뭐 피규어들도 만들고 있지만요. 제가 이 프리미엄 스케일은 이전에도 몇번 보여드렸었습니다. 최근에 기억나는 거는 같이 나왔었던 그 범블비도 프리미엄 스케일러도 보여드렸었고 DLX 스케일이 있어요. 요거보다 좀 작은 친구들, 네 20만 원에 산 30만 원대 친구들도 네 계속해서 발매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 친구는 69만 뭐 9천 원이고 요거랑 같이 세트로 있었던 그 범블비는 네, 59만 9천 원. 발매된지는 조금 됐고 그죠. 저도 구한지가 좀 됐는데 이제서야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어 영화 범블비 스포일러 있습니다.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어, 2018년 12월 25일에 개봉을 했던 네, 범블비의 디세티콘, 적이라고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량은 사실 많지 않아요. 5분도 안 되는데 정말 임팩트가 좀 컸고, 그렇죠? 범블비가 목소리를 이렇게, 그렇게 만드는 그 원흉이 바로 얘다. 네, 영화를 보시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His vocal were damaged in battle. I'm still working on h e m 이게 지금 보니까 이 박스 자체도 좀 소중히 여기라고 이렇게 비닐 처리를 해줬어요. 오, 이런 식으로. 오, 이렇게 되면 이제 더 깔끔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저도 이런 트랜스포머들을 계속 모으다 보면, 아, 겹치지 않게 좀 컬렉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마음뿐이에요. 일단은, 아, 또 여러분들한테 또 보여드려야 되겠다는 또 그런 마음도 있지만, 내 욕심에. 이게 또 범블비 프리미엄 스케일 구해놨는데, 블리츄잉 없으면. 그만 사. 어 여기 왜 뜯었지 여기 아 그냥 이렇게 올리면 되잖아 감을 많이 잃었어 야 집중 안하냐 상훈아 자 이렇게 디셉티콘 마크가 요렇게 들어가 있죠 어, 생각보다 되게 막 묵직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한번 열면 이런 식으로 네, 설명서가 있고요. 보면서 놀란 사실은 프리미엄 스케일이 단순히 크기만 키운 게 아니다. 뒤쪽에 보시면 이런 엔진 분사되는 여기 이 부분에도 불이 들어온다. 그 위에 날개들만 들어가 있고 본품은 아래층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열어보겠습니다. 우와! 엄청 커. 또 특유의 그 스리제로 냄새가 납니다. 와 역시나 얼굴은 못생겼어. 이게 지금 날개를 달지 않아서 살짝 심심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척추들이더 드러납니다. 요거는 스리제로에서 이렇게 등판을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주고요. 다리가 굉장히 긴 느낌은 있고 바닥부터 보시면 이발 쪽에 와이 바퀴 굴러갑니다. 와 이런 디테일들이 확실히 DLX 스케일보다는 조금 더 뛰어나다라고 보여집니다. 아이 로봇들 진짜 잘 만들어요. 얘는 날개가 움직일 법한데 또 움직이지 않네요. 일단은 통짜입니다, 날개들은. 뚜껑을 덮어주고 건전지 넣었으면 이 상태에서 얘를 좌우를 잘 맞춰봅니다. 자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일단은 단순히 큰 것뿐만 아니라 이런 내부 디테일들도 자세하거든요. 이렇게 위쪽으로 보시면 여기도 이런 파이프들 같은 게 연결이 되어 있는 느낌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뭐 조금이지만 다리를 움직일 때 그렇죠? 이런 식으로 다할수 있는 거예요. 파이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런 파이프들이 움직여지고 이런 플랩들도 네 가동을 합니다. 자, 뭐 얼굴 자유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목이 이중 관절이에요. 아래쪽도 관절이 있고, 네, 얼굴에 떨어지는 여기도 관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구부려지고, 많이 들어줄 수 있는 거. 네, 뭐 180도 쪽으로 보시면 이런 쇄골 부분들, 이런 데 디테일들도. 굉장합니다. 다 이제 전지가동선이고 추가 손파츠는 들어있지 않고 아 요것도 뭐 추가 손파츠라고 해야 될까요? 블리츠 윙의 가장 대표적인 임팩트 있는 무기라고 뭐 봐야 될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손에서 이렇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죠? 요거는 왼손에 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손파츠를 살살살 돌려서 빼줍니다. 죠 볼관절이 나오고요. 이런 부분들이 네, 조금 거슬리니까 위로 좀 올려줍니다. 굉장히 크죠? 와우. 그래서 이런 파츠들도 떼어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전안에 이런 식으로 구멍이 보입니다. 이 친구랑 붙서 덮어주면 미사일 파츠가 또 이렇게 개폐 기믹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덮개가 있는 파츠로 교환을 해준 다음에 살짝 내려서 덮어주면 이렇게 또 덮어진 느낌까지도 그리고 아이팔 내부 쪽의 디테일들 아 이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너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요손 파츠를 한번 바꿔 껴야 됩니다. 엄청 크죠? 로봇 모드로 변신했을 때 이제 주 무기라고 뭐 보시면 돼요. 요 친구는 오른손 살짝 떼주고 위로 이렇게 올려서 정리를 해주면 이게 첨 꽂으면 아무래도 얘네들끼리도 좀 어색해해요. 예. 네. 일단 죄송합니다. 주먹만 빼면 되는 게 아니고, 전환 파츠들까지 같이 빼야 돼요. 얘를 살살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구멍까지 같이 여기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걸 빼주고, 거기에 네, 여기 맞춰서 꽂아주면 되는 거예요. 와, 이런 식으로 그죠? 이 널레이 블래스터를 펼쳐놓으니까 훨씬 더 네, 압도되는 느낌, 네, 있습니다. 호주 자체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다 되고 하체가 그래서 가동이 어느 정도 되느냐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많이 네 180도 이상 뭐 찢어진다고 뭐 보시면 되고요. 가동도 라쳇 관절로 아우 90도 이상 찰 수가 있습니다. 네 무릎 구부림은 종아리 파츠도 이렇게 살짝의 무빙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당겨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움직여도 되나 싶을 정도로 포징이 완벽하게 될것 같아요. 이렇게 발목이 앞뒤뿐만 아니라 그렇죠? 3.0의 이 프리미엄 스케일 하나만 사신 분들은 없어요. 이 하나 사면 또이 라인병이 있어서 이걸 모을 수밖에 없게 돼 있거든요. 제이 컬렉션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네 엄청난 녀석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리려고 d n x 스케일 한번 가져와봤어요. 어떻습니까? 아, 뭐 보면은 그죠? 확실하게 한눈에 확연히 비교가 될 겁니다. 물론 이 친구도 작지만 이 안에 있을 건다 있어요. 하지만 뭐딱 예를 들어서 하나만 얘기를 하더라도 이런 콕핏 자체가 이렇게 불투명하게 그냥 이렇게 처리가 돼 있다면 이 친구는 안에 콕핏 내부도 보일 정도로 이런 디테일들을 추가를 해줬다. 아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경우는 라이트를 지금 켰을 때 눈밖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라 봤을 때 프리미엄 스케일은 눈 자체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엔진 부분 네군데 불이 다 들어옵니다 자 일단 보여드릴게요 여기 라이트를 켜줘요 네, 등쪽에 날개를 켜주면 오호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또 이렇게 딱끄면 바로 꺼지는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되죠 페이드 아웃처럼 이렇게 천천히 꺼지는 거 하체에 있는 엔진에도 두 군데도 불이 들어옵니다 라이트 나오는 부분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불이 들어오고 반대쪽도 안쪽을 그냥 꾹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끌 때는 그 아래쪽 보고 딸깍 해주면 되는 거예요 와... 이예 친구는 그죠 이런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지는 않게 그냥 몰딩 처리가 되어 있어요 자, 디렉스 스케일과 크기 비교입니다 네, 어느 정도 크기인지 짐작을 하시겠죠 뒤집었을 때는 또 이런 정도의 크기 뭐 단순 크기뿐만 아니라 프리미엄 스케일과 DLX 스케일을 구분 짓는다. 이 친구의 짝꿍이 범블비지 않겠습니까? 범블비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같이 놓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습니다. 실제로 범블비와 네, 블리칭의 크기는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영화 고증을 정확하게 반영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대또 전시해 놓으면 또 그때 우리 단독 영화 범블비의 또그 추억을 또 떠올릴 수 있을 것 같고 한 가지 계속해서 아쉬운 건 셋터와 네, 드롭키까지 네 같이 나와줬으면 어땠을까 뭐 요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3제로에서 나오는 그 DLX 스케일 여러분들이 엄청 기대하시는 제트 파워 옵티머스 프라임 네 고거도 제가 지금 옵티머스 프라임은 구해놨고 이제 제트 프라임만 오면 네뭐 합체하는 모습까지 한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랜스포머 시리즈도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여러분들 또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